안니까 t v 국민중개사 진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호미곳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다와 아주 가까운 거리 있고 내부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마당입니다. 들어오는 계단입니다.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창고도 보입니다. 꽃이 이쁘게 보이네요. 좀큰 나무도 있습니다. 지붕입니다. 칼라강판으로 되어있습니다. 골목입니다. 아주 수리가 잘 되어있는 조금 오래된 주택입니다 나무가 이쁘게 보입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지붕은 갈라간판으로 되어 있고 외부도 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만한 텃밭 있고 창고 있습니다. 도로와 접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보다 집이 조금 낮습니다 여기 대물입니다. 텃밭과 창고입니다. 도로에 꽃이 많이 피어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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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이 포항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구롱포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대보 면행정복지센터, 대보 면사무소입니다. 여기 대보 초등학교, 여기가 대보 중학교입니다. 여기가 상생의 손이 있고, 여기 호미곶 해맞이 공원입니다. 등대 기념관, 여기 등대박물관입니다. 여기가 새천년기념관, 면민복지회관입니다. 여기가 대보 리 이리 이리마을회관입니다. 여기 대보항입니다. 호미곶항입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바다와 아주 가까운 거리, 이 거리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포항, 해맞이 공원 부근의 주택매매, 주소,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1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는 접해져 있습니다. 면적은 247조곱미터 7 4평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용도 구역은 중점 경관 관리 지역입니다. 주택 면적은 66조곱미터 2 2평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텃밭 등이 있습니다. 난방 연료는 기름보일라입니다. 사용 연료는 LPG입니다. 금액은 1억원입니다.